이 영상은 블로깅포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의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깅포 제이드 입니다 오늘은 저번 이오스 에어드랍 레지스터 총정리 영상에서 문의가 많았던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코인 옮기기 그리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코인 옮기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며칠 뒤면 이오스랑 트론 메인넷이 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메인넷 토큰 스왑을 해야 되는데 에어드랍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토큰을 옮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빗썸이랑 업비트 고객센터에 둘다 문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빗썸은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이오스와 트론의 토큰 스왑을 지원합니다. 라고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토큰 스왑은 지원을 해주는데 에어드랍도 지원을 해주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에어드랍은 관련돼서 정확히 확정된 사항이 없어서 안내가 어렵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어드랍은 불분명하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오스의 에어드랍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거래소에 옮기셔서 거래소에서 레지스터까지 완료를 하셔야 에어드랍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피트도 에어드랍 관련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하니까요 에어드랍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래소에 옮기셔서 스냅샷 이전에 거래소에 옮기시고 레지스터까지 완료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에어드랍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래소에 남기셔도 되고요 업비트의 트론 제외하고 그리고 나는 에어드랍 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래소에 옮기고 레지스터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레지스터 하는 방법은 저희 채널에 이오스 에어드랍 레지스터 총정리 라는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오스는 지금 보시다시피 6월 2일에 스냅샷을 기준으로 에어드랍 되는 코인들이 상 토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체인스도 있고 에버리피디아 코러스도 있고 폴라리스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거래소에서 지갑 옮기는 법을 볼게요 지갑 생성법도 전에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일단 m y e t h e r w a l 에 가면요 MyEtherWallet.com에 꼭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뭐 초록색, 자물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서 피싱 사이트가 아니라는 거를 확인을 하신 뒤에 지갑 정보 보기에 가셔서요 일단 로그인을 먼저 하세요 이 지갑은 제가 영상을 위해서 임의로 만든 거라서 아무 의미 없어요 <웃음> 프라이빗키 보시고 주소 보셔도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거 저 오늘 쓰고 안쓸거예요토에 <웃음> 토큰을 넣기 위해서는 또 주소를 복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빗섬에 가시면 여기 지갑관리에 출근 버튼이 있어요 출근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더리움을 내가 만약에 보내겠다 하면은 이더리움 출금 주소 있죠? 여기에 아까 복사한 지갑 주소를 이렇게 넣으시면 출금 주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정상 주소입니다.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에 OXT36 그리고 뒤에 48D4 이게 제 지갑 주소가 맞는지 확인을 한 뒤에요. 앞뒤만 확인하면 되니까 어차피 복사 붙여넣기 한 거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출금 신청 금액, 여기서 뭐, 최대를 하셔도 되고, 뭐, 1, 리더, 2 더, 2 더, 3 더, 마음대로 정하시고요. 수수료는 이만큼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OPT 코드 넘버 있죠. 저희 폰에서 사용하는 그 숫자 넣으시고, 그리고 보안 비밀번호까지 넣고 출금하시면은, 이게 이더리움이 여기 월렛으로 들어가요. 일단 이더리움을 보내시면 여기 이더 스캔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고 토큰도 원래 여기에 토큰 있어서 확인이 가능했는데 토큰은 누르니까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오스는 아마 토큰이라서 여기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거든요. 사실 여기는 제가 지금 처음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때 여기 쓰시면 되고 그 업비트도 똑같아요. 업비트에서 여기에 입출금, 이더리움, 입금 주소 내가 출금을 하고 싶다 하면은 출금 주소에다가 아까 복사했던 지갑 주소 여기 옮기시고 최대 뭐 이런식으로 눌러 가지고 보내시면 돼요 동의합니다 하고 출금 신청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지갑 정보 보기에 가시는게 아니고요 이더리움 앤 토큰 전송 여기로 가셔야 돼요 여기에서 뭐 개인키 든 키스토어 메타 마스크 사용하셔서 일단 로그인을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잔액이 없는데 <웃음> 여기에 받는 주소에는 이번에는 빗썸에 가시면 입금이 있잖아요. 입금 선택하시고 이더리움 그러면은 여기에 회원님의 이더리움 입금 주소가 있어요. 이더리움 들어가시면 이렇게 입금 주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입금 주소를 복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소에 받는 주소 제가 입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빗썸 거래소에 제 지갑 주소를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떠요. 제빗썸에 얘랑 똑같이 생겼죠. 그러면은 제 주소가 맞는지 확인을 앞자리와 뒷자리를 해본 뒤에 이게 대문자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지금 OXDBEA 이렇게 대문자인 거 보이시죠? OXDBEA 이렇게 얘는 소문자고 그래서 소문자, 대문자는 그렇게 크게 어,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보낼 수량을 적어가지고 트랜잭션 생성을 하면 이게 거래소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업비트도 여기 입출금 여기에서 그 업비트도 입출금 들어가셔서 입금 주소를 이번에 클릭을 해서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그냥 복사가 되었고 0x62 그리고 006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받는 주소에다가 똑같이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생겼대요 얘는 이렇게 생긴 걸 확인을 못 하니까 0068 인거 확인을 한번 한 후에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트랜잭션 생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또 나올 거예요. 이더리움을 전송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아웃 해서 나간 게 얼마 있다 라고 나올 거고. 토큰이면 이제 토큰 쪽에 여기에서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제가 한 번도 아직 안 써봐서 모르지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거래소랑 지갑 간에 코인 옮기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최대한 빠르고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마 좀더 쉽게 될 거니까요 이게 온라인 뱅킹이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고 긴 지갑 주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수하지 않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게 맞는 주소를 맞는 칸에 옮겨 넣는 거 그거 꼭꼭꼭꼭두번세번네번 꼭 번, 네번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예전에 이더리움을 거래소로 전송을 했는데 전송을 하고 여기 이더 트랜섹션에 가서 이제 석세스가 떴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제 거래소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 트랜섹션 인포메이션도 없다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걱정하다가 그래서 이제 업비트에 문의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인이 이더리움이 어, 이제 트랜섹션이 너무 많아서 그때 당시에 처리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죠 그래서 음 결국에 한 20분 30분 뒤에는 결과적으로 제 이더리움이 안전하게 거래소로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 겁이 너무 나잖아요 정말 그 20분 30분 동안 열이 나더라고요 온몸에서 내 이더리움 어떡하나 그러니까 너무 걱정 어, 실수만 하지 않으셨다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실수하시지 않게 정말 잘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전송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코인과 저의 코인이 소중하게 전송되고 보관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코리어스의 코나님이 오셔서 이오스 관련 내용 설명 많이 해 주시니까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